여정연의 정책연구 3만건 rawmaker.org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의 성장, 분배, 일자리, 재정 이 동영상에서는 한국사회의 gdp성장률, 소득5분위 배율, 취업자수, 국가채무비율 등 10가지 주요지표를 통하여 성장, 분배, 일자리, 재정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GDP 성장률을 본다면 2017년과 2018년 3%에 가깝던 성장률이 2019년 1%에 진입하여 한국의 성장 엔진이 식행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 두번째 GDP 갭은 실질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값인데요. 이 값이 마이너스면 경기침체를 나타냅니다. 2016년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한국의 설비투자정장률을 파란색 선을 본다면 2010년과 2017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% 소득을 하위 20%로 나눈 값입니다.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중산층은 보통 평균소득의 50%에서 150% 범위를 이끌는 만인데요 한국사회의 중산층을 본다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국사회의 고용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32%까지 감소했으나 2018년 33%에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한국사회의 시간제 근로자는 2015년 10%에서 2018년 13%로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가 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한국의 국가부채는 2016년 39%에서 2018년 36%로 줄어들었습니다. 연금 등의 수치를 제외한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도 2015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위자율를 본다면 한국사회의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는 악화되며 취업자 수는 증가하나 그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사항은 개선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성장, 분배, 고용과 재정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. 정책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